사울의 부르심은 구속사 안에서 아주 획시기적인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계략적으로 그가 회심을 받은 이후에 순교하기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는 그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를 그,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릇되게 또 변질된 것들을 알고 있었죠. 어 그래서 어 주님께서 어그 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그 바른 것들을 취해서, 바른 그 히브리주의나 바른 그런 헬라주의 그, 그러니까, 정상한, 그, 그런 것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의 생애가, 뭐, 얼마나 이제, 어려, 어려웠었는가 하는 것을, 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굴하지 않냐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서, 어, 헌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이제, 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어 기독교가 이제 막 확장되고 있을 때, 도초에 기독교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고, 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대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었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아, 담에색으로 가다가, 이제 이런 회심의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구조는, 본문의 구조는 뭐 1절, 2절은 그, 그 회심하기 전에 그 상,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고요. 3절, 4절은 주님을 그 만나게 되는 그 양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시하실때 아 이제 5절에서 5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아 주, 주를 찾는 소리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는 것 이제 하반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6절에 그 다음에 <웃음> 6절에 주님께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저를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그 결과 주님을 뵙고 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담에색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제, 사울에게, 그, 사울 이전 상태하고 뭐 구조, 그런 것들을 다 살펴고요. 그리고 주님을, 그, 만나서 빛을 비추게 되자, 이제, 엎드러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될 차례입니다. 그그 그 빛이 이제 단순히 그 자연적인 빛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빛으로만 저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번개와 같은 그런 자연 빛 속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졌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인간으로서, 어 이제 주님께서 그 참다운 그, 그, 빛을 비추시면서 그 공의도 나타내셔서, 어, 저가 얼마나 그, 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도 주님의 빛을 보면 은그 그 아름다움이 썩은 것과 같이 보여졌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말씀 가지고 근데이 대적자에게 주님의 빛은 얼마나 두려움으로 어, 다가왔겠습니까 <웃음>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증거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웃음> 이런 그 신비한 이적적인 일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국회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분명한 아, 실제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 <웃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 그, 여기 본문에는, 그, 빛을, 비출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출 때, 에 사울에게만 비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웃음> 좀 이따가도 뭐 자세히 보겠지만, 조금 주위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추었다 하는 것이 묘사됩니다. 본문에서는 <웃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못 봤다고, 빛은 비쳤는데, 그 아무도 못 봤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22장에서는 빛은 보면서 소리는 못 들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웃음> 그러니까 소리는 듣기는 듣되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그,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웃음> 이 22장과 26장의 그이다메색 구장 아다메에서의 회심 사건을 재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한 성경 안에서 그 잘못된 기록을 세 번이나 그렇게 그 번복해 두번 반복한 거지만 전체 내용으로는 다세번 바뀐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웃음> 같은 사건을 표현함에 있어서 세월이 가면서 더 특징적인 면들을 인식시켜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별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봐서, 빛이 비쳤을 때, 그, 단순히 사울에게만 비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빛이 비쳤고, 함께 쓰러졌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사울은 엎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일어났지만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울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러져 있을 때 사울이 엎드러져 있을 때 이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피박하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의 존재 됨과 그 하는 일의 실상을 보게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한 일을 그다 나타내는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또 그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다 표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 뭐 전능하실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사울 자신은 기억을 잊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의식을 또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그 실상에 대해 직접 지적하는 그런 어미로운 소리를 듣고서 그는 그 신적 권위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예수님을 직접 비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를 비박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그 얼마 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가 하는 인식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26장에서 보면, 그, 바울의 그 표현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만 나오지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하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이제 마음의 진정한 자유가 없이 율법의 형식에 매어서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이 없고 오히려 어, 가시도 친 채찍을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스테반의 순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또그 양심이 계속해서 진리움을 받은 것을 점진적으로 그, <웃음> 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웃음> 다해서 한다고 했, 했지만 거기에 온전한 기쁨이나 자유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엇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에, 분명하게 에, 여기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 아, 브라클이라고 하는 분, 이제 저기, 누구, 일부는 그 책을 샀을 텐데, 화란 개혁교의 성도들이 그, 뭐, 300년 동안 계속 읽어온 책이에요. 그, 그리토인의 합당한 그 생활, 예, 그 예배 생활과 뭐, 다, 신앙 생활을 다 포괄해서, 나타내는데, 거기에 실론 부분에 보면, 그런 불신, 그 성,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신적 상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음. 뭐, 칼비는, 어, 번개, 번개의 번적인 가운데, 이제, 실상을 잠깐 보지만, 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 브라클은, 그, 음. 그렇게, 이제, 해야 될걸 알지만, 야, 양심이 그걸 해야 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치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은 하지만, 어, 어, 참 되게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제 찔리는 일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의 제자들이 존재하는데 거꾸로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니까 이게 이게 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양심에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걸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철로역정을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활시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교활시. 교활시 그 교원시 출신의 교활신데 교원이라는 말이 아주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하 있잖아요 사자성어가 아주 기교가 많은 말을. 아는 대로 말을 하는데 그것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만 구해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도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 구해요. 이 사람의 친구 세 사람이 있잖아요. 물욕이라고 하는 친구, 애금이라고 하는 친구, 금을 사랑하는 그리고 물 물욕이 가득하고 그또 한쪽에 세 친구가 하나가 구두쇠 친구가 있어 구두쇠 교활시의 친구예요. 그게 어디 학교 출신이냐면 욕망의 학교 출신들이에요. 다 동창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 유익을 구해도 나름대로 한쪽에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양심으로. 이 <웃음> 사울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 <웃음>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이나 자유나 영광은 어 누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영 풀리지 않는 게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그게 미천히 다 드러난 거지.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이 소리를 들은 내용에 대해서 22장과 26장의 내용과 견주어서 시비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웃음> 본문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소리를 들은 걸로 되어 있지만 또 22장에서는 주위 사람이 소리는못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장에서는 또 사울만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근데 본문 7절에 보면 소리만 듣고 길 가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에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인용한 그런 자료에 따라서 어 그렇게 달라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소리라고. 그, 사용된 헬라우 포네라는 용어는 음성이라는 뜻을 그, 의미할 수도 있고, 언어라는 뜻의 그 똑똑한 발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그, 같이 가던 무리들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말씀을 이해한 것은 사울 뿐이었다. 하는 것으로, 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꿔도, 꿈을 꿔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꿈에 대한, 같은 꿈을 꿔도 해석을 달리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구속 역사와 관련된 그런 게시를 받으니까 그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알아듣는 거죠. 주께서 알아듣게 하시는 사람들 들을 귀를 주시오. 그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소리만 왕왕 거리는 소리만 듣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 소리를 들었다는 말도 맞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못 들었다는 말도 맞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도 맞는 것이고 실제 그 내용을 알아들은 것은 사울만이었다는 하 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귀를 가지고 주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사울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내면적으로 장성한 원인이 있어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신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인간 쪽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으면 지식적으로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정보는 입수했지만 그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지. 그니까 인간적인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을 철로역정에도 그 보면 그, 그, 그 도시의 그 재판관이 얼마나 그이 사람이 세상에 그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그 깨우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그 방식대로 하늘의 깨우침대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가지고 곡해 가지고 그 눈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아주 아주 거의 그냥 죽도록 그렇게 두들겨 패, 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실질이 없으니까 그냥 신자를 비박하는 거예요. 그게 안다고 하면서 비박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이따가 오후에도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건데 그 남아공의 그그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그런 정책이 1948년도에 그 정책이 그 법으로 입법이 됐는데요. 사실 그 1900년대 초부터 사실은 그런 정책에 그 정책을 위한 입법을 위한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백인하고 흑인 또뭐 칼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또좀 다른 유색인종,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인도인들 이렇게 차례로 구분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구분해요. 남아공이 그 화란의 개혁, 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가서 세웠는데 그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분리정책을 피는 거예요. 원 저기 흑인들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제 같이 하나 돼서 가진 못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독립시킨다는 명복인데 사실은 백인 우월주의죠. 백인 우월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30강에서. 에티오피아 내신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이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그 이름이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그 그 내시를 그 구원하는데 빌립이 아낌없이 가서 구원을 베풀었고, 그 주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그렇게 이제 특별한 시기 안에서 앞세워서 참, 참여시키지는 않았지만, 다, 이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가 천하만, 시로 말 아마 천하만민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와서, 이제, 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 끝으로 나갈 때 그렇게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국회해가지고 선민 의식 가운데 유대주의가 선민 의식 가운데 차별 시키니까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리 분리 내고 같은 동족 안에서도 분리 시켜 버리고 또 분리 시키고 이방인들은 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차별화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선민의식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짓을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이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 그거를, 이제 그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어떤 신분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차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 그, 자기가 차별에서 기독교인들을 피박했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계시의 빛 가운데서 그 자신의 실체를 본거 아니에요? 그 차별한 존재보다도 더 썩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그리 주님이 들을 길을 주시고 본인이 이제 그 자신의 참상을 본 거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듣고 있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해석을 못한 거야. 다른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해석을 못한 거예요. 똑같이 빛을 봤는데 아무것도 못본 것처럼 된 거야. 참 빛을 못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안다고 하는 것도요, 진짜 아는 것하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진짜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요. 이제, 그냥 진짜 정보로만 아는 사람은, 이제 방향이 바뀐 사람을, 자기는 못 쫓아가니까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어, 학대하는 거예요. <웃음> 그런데 뭐 아까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 살펴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해필 사월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나 이런 빛을 보게 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됐는가 다른 이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확신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에 의한 무조건 선택과 그로 말미암는 불강력적인 은혜 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저기, 살, 저, 뭐야, 기독교인을 죽이는데도 가편 투표했고 그 증인으로 역할 한 사람인데, 해필 왜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그 허용하셨냐. 혹은 많은 좋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많은데, 왜, 왜 하필이면 사울이냐.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그 불강력적인 은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그걸 자신의 참상을 알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지,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항상 상대로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니까 넌 나한테 배워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칭하를 주. 예? 또좀 알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굴복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그게 지식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마찬가지 외모가 됐든지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됐든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상대적인 관점 에서만 그 의의를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 세운 질서 속에서 그 의의를 찾으시는 거죠. 사람한테 의의가 없으니까 당신이 그 준비하신 의의를 약속하시고 보내셔서 그, 그 의의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면 이신칭이 의의를 받는 사람은요. 그, 완전히 그 눈에 덮인 험, 저기, 비닐이 벗겨지는,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차별적인 사상이 다 벗겨지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 종이나 자유자나, 뭐, 뭐, 장애자나, 뭐, 다 그리 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는. 내가 저런 인생하고는 내 친구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친구 할수 없는 사람에게 친구를 삼는 거예요. 장애자, 뭐, 노숙자, 뭐, 그, 그, 런 사람들한테 다가가. 누구에게도. 흑인에게도 다가가고, 완전히 조홍에게도 다가가고. 이게, 이, 이, 바울이 그렇잖아요 모든 형편에 그, 주님이 이 타락한 형편 속에 있는 그 제도적, 계층적 질서. 그거를 존중하면서 자신은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됨을 이룬 거예요. 예, 자신을 주님 앞에서 봤기 때문에 참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선의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선의 그 칭하가 되는 개념도 다 바뀐 거예요. 넌 아직 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넌좀더 자라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 도 안에서 주님이, 주님이 그, 그를 그 신분상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으면 그걸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은 아무런 그, 그, 그것이 무슨 장애가 될게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 개념도 주님의 그런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적인 사랑 이런 것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의 사상 인간적으로 좋아 보여도 주님을 적당히 따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따르지 못해요. <웃음> 그그천로욕정에도또 얘기하지만 제가 그 순례자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집씨, 맨침에 고집씨, 유순씨뭐다 따라오다 탈락하고 나중에는 그그 그 교활한 사람도 다 알고 다 따라와요. 어떤 사람까지 따라, 그냥 무지한 사람. 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 안다고 수다만 떠드는 사람. 그리고 뭐그 세상에 대한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따르는 사람. 다 따르는데, 마지막에 어디 가서 다, 한물진다 무너지냐면, 로세 처, 가 빠졌던 그, 그 세계 속에서 다빠고 거기서는 다 끝나버려요. 그들은 거기서 다 물욕, 애금, 구두세니, 뭐, 수다, 이 위선자들, 교활한 인생들, 무지한 인생들, 임시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못 쫓아와요 순례의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안 가요 궁극적으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첫 기본이 잘못돼서 그래요 주님을 알고 나를 알면 진짜 제대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자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아 나오다가 죽은 인물이잖아요. 로세처가 다 살았는데 돌아봐서 죽었어요. 대마도 죽고 뭐다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정도 따라오다가 이제 적당히 아니다 하면 갈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핑계되지 못하도록 사울을 부르셔서 회심시키는 시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의 본이 됐다고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는 자의 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일생 높이며 살아요. 아이, 요만 요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질 수 없게. 그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보면 구원받은 자의 생애. 그 구원 구원의 양상은 다를 달라요 경험의 양상은.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범은 돼요. 그 본을 쫓아가는 사람, 진짜 네? 그 어떤 유혹이라도 그 어떤 그 괴로움이라도 그 난관도 다 헤치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그 세상에 절대 기웃거리지 않고 네? 세상에서 뭘뭘 뭘 부가적으로 얻고 가려고 하지 않, 고 은혜 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왜 자기 생명을 다 들여간다, 그게 신자의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오라고 복을 좀 누리고 오라고 그게 아니에요. 사월의 본은 진짜 그 회심의 그런 본을 보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엄미로우신 그 임재의 빛과 그 소리에 자신의 참상을 보고서 사울은 주여 뉘시오니까 그의 높아졌던 교만과 광포가 꺾이고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직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된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모든 아상은 다 벗고 이제 구속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그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속의 주이신 그분 안에서 희미한 일들이 명백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당황하고 두려워할 거죠. 어안이 벙벙, 말하지 못하고, 뭐, 그, 사람이 너무 놀랬을 때, 어안이 벙벙한. 입을 벌고, 혀도 공중에 떠있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 당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명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웃음> 이것을 보면 그 부르심의 시작도 주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과정도 오직 예수여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홀로 하여금 자신이 이전에 대적하여 행함으로써 고통을 느꼈던 그 일을 벗고,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지배받기를 소원해서 정상한 인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6장에서는, 뭐 이제 22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6장에 가면 그, 음, 사월이 봤던 그 빛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 나와요. 그 영적인 빛에 대한, 그 실제적이고 영적인 빛에 대한. 나중에 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하고, 이어서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나가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울한 편만 섭리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인도할 사람들을 또 섭리하신 거죠 대주제답게 당신의 뜻 아래에서 모든 피전물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그, 광대하신 분이신가, 알수 있어요. 그, 인더라고 하는 것이 또 주님의 직접적인 면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바뀌는 듯 하지만, 그 부르신과 명령을 받은 자 혼자서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무조건 환상만 쫓아오게 하신 게 아니고요. 직접 개시, 다음에 간접 개시를 또 이룰 대상을 주시는 거죠. 그리토께서 일찍이 인도되어 음, 그리토께 일찍이 인도돼 교사로서 훈련을 받은 자가 세움을, 그 일에 세움을 입게 돼서 그 사람을 지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원을 지도하게 하는 거죠. 이게 외형으로 보면 사실 그 이전에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 이제 뭐가말리엘 문화에서 커가지고 얼마나 꼭 거의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꼭대기 지도적 공공회 회원 정도 될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눈 밑에 있었을 거예요. 자, 자신한테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 주님의,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과 소통했다고 하고, 이 교회 속에서 지, 지도를 안 벗으려고 하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 천하의 누구라도 앞서 인도받아 나온 자들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데요. 어떤 체험을 한 자라도 어떤 달란트를 받은 자라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지도를 받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 3년 아직 겪지 않았고요. 다소에서 10년 아직 안 보냈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주님이 쓰실 만하게 성숙됐을 때, 13년, 뭐, 이렇게 지났을, 14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이제, 그,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광야에 가서 혼자 돗닦고 하나님과 통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배워야지. <웃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구원받았는가 아는 사람은 교회 속에서 그걸 확인한다. 이 교회 속에 그, 은사와 직임이 여기 차등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장로가 무슨 제일 최고 높은 계급인 줄 알고, 집사는 거기 꼬붕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또다 자기만 존중해줘야 돼. 아, 알고, 말도 안 돼. 진짜 교만한 거야. 구원 얻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사월의 그, 회심을 뒤쫓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임의로 주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그가 할수 있게 하시지만 당신이 세우신 경륜적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성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내려도 그 안에서 어그 은사와 직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교만한 인간들은 이런 주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살아가는 데 이는 은혜를 잘못 받아도 한참 잘못 받은 것이. 연약한 사람을 써서 인도해 가시는 그궁의의 통치를 무시하고서 정상한 장성은 절대로 나타날 수. 사울 사울은 자신의 약한 데서 주님의 복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했잖아요. 십자가의 지혜, 그리또의 지혜에, 그, 약해짐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그 앞에, 그, 하는 것에서는, 자신이 자랑으로 삼던 걸다 배설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집사도 되고, 교회 장로도 되고, 그런 사람이 성도도 되고, 물론 성도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 주의 나라의 전진과 확장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뭐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맨 꼬레비로 가요. 말석으로. 아는 척하고 뭐 지도하려고 하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한 경륜적 질서를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쳐가야 할때내 말을 듣는 자는 곧너희 말을 듣는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진짜 듣는 사람은 이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해 하주라는 교권주의자들은 또 그걸 내세워서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웃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뒤에 결과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본대로 어, 사울은 주님의 임재 외적인 그 경험 결과보다도 하늘에서 들려진 그 소리에 의해 충격이 된 내면적인 결과는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볼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전폐하게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사실 사흘로서는 이제껏 잘라는 일로 알고 나왔던 일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로 그핍박하는 일이 되고 말았으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진짜 주님의 인도만 바라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대적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오는가 자신이 직접 가담하여 죽는 데 앞장섰던 스세반의 일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죽고 싶은 생각도 엄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간에 쌓아왔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순식간에 다 몰려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 내용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암흑 속에서 죽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게시가 없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시금을 전피한 사흘 동안 그릇된 신학으로 메시아를 대적한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면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주님의 임재의 외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다가 일어서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정도 침착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먼 사울을 인도해서 담해석으로 갔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회심에 있어서 전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구속사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계시역인 이 지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는 좀 다르다입니다. 물론 바울은 후에 많은 주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자신됨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빌리퍼서 3장 1 7 아까 뭐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도 구원받는 자의 모범이 돼 모범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약해진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해져서 오직 주님의 인도만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산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죠.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사월이 겪었던 외형을 경험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언약의 그 부르심의 법칙에 순응한 그 원리대로 다른 이들도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월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시가 완성된 시대 그 새로운 주님의 임재와 그 만남의 경험은 결코 외형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성신님의 능력으로 교회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아 됨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인식하고 두려워 떨줄 알아야 하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메시아와 그 왕국을 대적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의 도우심으로 받아서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하고 혼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적으로 모여서 뭘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도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고. 교회적인 질서 속에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하고 성도들한테 내가 이런 신앙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이게 내꼭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 교회 속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과 그 사실을 나누려고 해. 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확인하고 이제 성찬도 받고. 그은사에 참여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재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나 혼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드러내니까 그 동일한 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과 협력해서 그리고 또 내가 아니고 내옛 사람이 아니고 날 내가 철저히 주님을 의뢰하는 내그약하지 약해짐의 그 모습 속에서 서로 동심 협력하는 거예요.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울 부르심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순정과 성신님의 인도를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편 구원의 성취와, 보편 구원의 성취는 이, 저땅 끝까지 이르러 택한 자들의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한, 그, 이래서 이제 사울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완성을, 완성은 뭡니까? 땅 끝까지 뿐만이 아니고 만물의 충만이에요. 만물의 통일이에요. 그 일을 위한 일할 자로 세우심을 받기 위한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에 따른 교회적 사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를 구원하여 가시는 주님의 인도와 거기에 따른 사울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내용. 빛을 보고 이게 뭐뭔 빛이야? 나는 몰라. 이게 아니고요. 그 빛을 통해서 주님 구약에서 그 빛이신 예수님, 주님이 또 얼마나 3년반 동안 그 내가 참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의 사역을 하신 대낮. 같은 그런,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사도들을 통해. 그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제 그 빛을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소리도 바르게 든고 나다나에도 왜 저기, 내가 모가나무 아래에서 뭐 있는 걸 보고 거기서 깨닫는 거잖아요. 뉘시온이신가 이런 표현을 한 것도요 그런 그빛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벙벙할 때그그 그 생명이 들어와서 줄기가 열렸을 때 그게 그 나올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 같지요 주의 선택적인 은혜와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아는 걸 내세울 수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그, 없는 것, 약해진 것을 내세우고,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분명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월의 그 회심의 그 외형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회심돼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몸이 교회 속에서 활동하는 면들을 보고 우리가 그 그런 그 본을 쫓아가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의 인도 방식과 성신님의 깨우치심을 잘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면서 겸비하게 주님이 현재적으로 채울 것을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 보편교의 완성을, 그리고 만물의 완성을 향해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공교회로서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아직 뭐시리를 정상하게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장로도 나와야 돼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완성이 될 만물 통일을 위한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끼리 뭐 해가지고는 뭐 그냥 하나의 종교단체밖에 안되는 거죠 뭐 수백만이 모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